모니의 운동 교실 오늘도 등운동 자 등신 전형 헌스터 시트로자 오늘은 등운동 중에 어 리플 다운을 이용한 등운동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등을 이렇게 역삼각형 남자 역삼각형이잖아요 얘가 또 뭐가 좋냐 뒤에서 봤을 때이 광배가 이 넓게 발달이 되면은 허리가 되게 얇아 보여 이세가 되게 이뻐 보여요. 그러니까는 <웃음> 이 넓게 만들 수 있는 이 레플다운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레플다운을 아까 말했던 역상 각형 이거를 코가 가장 좋은 레플다운 알려드릴 텐데 일단 기본은 어떤 학교에서 하더라도 똑같아요. 이 운동도 이 척추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렬 시티드로 정렬하고 똑같이 정렬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. 가슴이 들리거나 허리가 꺾이는 게 없어요 움직이더라도 이렇게 허리가 각도를 만들어주는 허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상태에 당기거나 이 상태에서 당기거나 이렇게. 허리의 각도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경 쓰는게 이제 자이 방에 등을 움직여야 되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 당기세요 하고 보통 이제 팔만 있어요 팔만 있어요, 팔 팔을 이렇게,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어깨나 팔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 이 실수를 나눠서 하면 안되고 등이 먼저 쓰여지려면은자 무게에서 팔꿈치 아니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이 있으면은 어, 요 두가지 먼저 쓰는게 아니고 이 어깨를 눌러서 겨드랑이 있는 관절이 있죠 쭉눌러주는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움직임이 외공인 있어야 손의 넓이는 그래서 궁금하시죠? 손의 넓이 같은 경우는 어,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, 꺾여 있죠? 꺾여 있는 부분, 어, 꺾여 있는 부분 제가 그 정도 잡고요. 제가 위치가 김천인데도 이 정도 잡는데 이 정도가 너무 넓게 잡으면 어깨 분산이 많이 될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, 자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뻗고 시작하면 안 돼요. 자 등에다가 정확하게 힘을 주 상태에서 상체는 곧바로 세워주고 그대로. 눌러주는 거예요, 이렇게. 눌러주고, 그대로. 자, 팔을 펴는 느낌이 아니고, 광배가 좀 늘어나게, 했다가 다시, 광배를 눌리고. 자, 이렇게. 가슴이 쭉 올라가지 않아요. 내로 척추 유지해주면서 그대로 눌러주는거예요 팔꿈치가 내 몸통 옆으로 오게 그대로 눌러주는거요로올라가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제 상체가 서서 그대로 팔꿈치를 눌러서 내 몸통하고 가깝게 이렇게 이렇게 내리게 되면 광배가 많이 쓰여지는 이제 맥풀다운 운동이에요 또 오늘 한 가지만 이걸로 좀 변형시켜서 하나 더 하면은 어, 이거는 이제 그 역삼각형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상부등이죠. 약간 한이 정도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지금 적혀있는 중부승모근하고 이쪽이 될수 있는 운동인데 자, 이 상태에서 똑같이 어, 상체는 똑같이 정렬을 해준 상태에서 각도, 시작을 지금 이만큼 제껴주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 방향으로. 네. 그대로 이제 상, 상부 가슴쪽으로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쭉 피고. 팔꿈치 방향이 그대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뒤로 오게. 어. 자, 끝날 때까지 방향을내 몸통 있으면 약간 탁해가는 거예요. 로우식으로. 얘는 내뒤 팔꿈치가 너무 몸통으로 붙으면은, 어, 운동이 별로 안 돼요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. 광배도 아니고. 상부 등각 그러니까 정확하게 각도 정해진 그각도 끝날 때까지 그 팔꿈치가 이 각도 그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음. 간혹 프로 선수들이나 완전 상급자 중에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도 계세요 그런 건 이제 변형돼서 조금 더 근육을 더 길게 여러 가지 근육을 한 번에 쓰는 거니까 는 그거는 초보자들이 그냥 막연히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은 구간별로 힘을 준 다음에 그게 능력이 되면 그 다음에 쓰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바로 그게 막 크게 이렇게 막 너무 크게 움직여 버리면은 팔 분산이나 어깨 후면 분산 이런데가 많이 될수 있어요 타겟만 정확하게 내가 광배 할 거냐 넓게 할 거냐 조금 더 타겟을 위에 올릴 거냐 그리고 첫 번째 했던 이 넓게 만드는 거 이거는 꼭 많이 하시고 어, 위에서 어, 하시면은 충분하게 이렇게 태평양 같은 이 넓은 그 지금 머리가 지금 각형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. 이제게이수들 그 라인업 잡았을 때 나오는 렇게 이렇게. 이게이게 이렇게. 게이아질수 있습니다. 여기 렇이렇이의 웹풀 다운